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벌써 3월이에요. 3월은 아직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어딘가 숨어 있을 봄 기운을 찾으며 설렘을 느끼는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모험가님들 3월의 설렘을 살포시 안고 저랑 같이 이번 주 이벤트 소식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4주년 선물 마켓 2 이벤트 기간은 3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현물 경품 이벤트에 이어 4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현물 경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갤럭시 탭 S8 등 새로운 보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경품은 뭐가 있을까 살펴보시면서 경품에 응모해주세요. 응모 방법은 지난주와 동일하며 4주년 응모권 1을 원하는 경품의 응모권으로 교환하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진행됩니다. 이번 이벤트도 중복 응모 가능하고요. 당첨자는 3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이후 추첨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수련의 길 이벤트 기간은 3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보험가님께서 완료해 주실 임무 리스트가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완료해 주시면 수련의 보답이라는 보상을 얻게 되는데요. 혼돈의 핵과 혼돈의 결정을 모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모든 보상 꼭 받아가세요. 각 임무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완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번개 흔적, 획득 매일 임무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3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보험가님 여기 여기 제목부터가 딱 오늘 만나게 될 주인공을 염두에 둔 이벤트 같지 않나요? 매일 주어진 임무를 완료하시면 각 임무에 따라 핫타임 100% 1시간 행운의 두루마리 1개 그리고 번개의 흔적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획득하신 번개의 흔적들을 모아 여기 보이시는 보상들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볼게요 어, 태고 장신구 상자, 태고 보조무기 선택 상자, 태고 투구 선택 상자, 태고 장갑 선택 상자 이렇게 태고급 물품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심연 유물 상자도 보이네요 또 레가투스를 플레이하실 모험가님들을 위한 무기 또 밑에 아르엘리 파편, 교본 상자, 연금석 성장 지원 상자, 영양식 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물품으로 획득하시길 바라겠고요. 각 보상마다 교환 횟수는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레가투스 프리미엄 출석부 이벤트 기간은 3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절묘하는 벼락, 번개를 다루는 남자 레가투스가 드디어 검은사 모바일에 나타났는데요. 또 그의 등장을 축하하기 위해 출석부가 준비가 됐습니다. 총 21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연 장신구 괴짜 연금석 성장 지원 상자, 7세대 마패 아렐리에 파편, 돌파 복구권 등또더 다양한 보상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7일차, 14일차에는 블랙펄 각각 200개, 300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접속만 해도 획득할 수 있는 보상들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특정령 패스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3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일일 과제를 완료하시면 흑정령 패스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이 흑정령 패스 모으실 때마다 점수화됩니다. 아이템 교환에 필요한 만큼 점수를 모으시면 주어진 보상 획득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보상은요. 전설 의상 세트 상자, 사색 염색약 복불복 상자, 아렐리 파편, 블랙펄, 시면 장신구 괴짝 등이 있으며 최종 보상으로 태고 장신구 선택상자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프리미엄 패스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보상들이 있는데요. 반려동물, 햇살 태산이 6세대, 눈꽃 태산이 7세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호랑이 두 마리가 보이고요. 또 우리의 영지를 더욱더 멋있게 만들어줄 한국 전통 조경물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설의 차사 의상 상자 아 이번 의상 잠깐 멈춰서 감상하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요 여기 설화랑 샤이가 여성 클래스를 대표해서 이 설의 차사 의상 입고 있는데요. 아, 샤이는 역시나 어떤 의상을 입어도 앙증맞게 소화를 잘하고 있고요. 또 설화 같은 경우는 모던함이 있잖아요. 모던하고 세련되게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신 것처럼 여기 타이탄 그리고 도제가 또 이번 의상 잘 입고 있는데요. 타이탄은 아 이거 타이탄마저 소화할 수 있는 의상. 설의 차사 의상 되겠고요. 도제는 역시나 뭐 말할 필요 없이 멋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전통 조경물 세트인데요. 이렇게 앞에다가 해태상을 설치해 놓으니까 아, 경복궁 같고 정말 우리나라의 멋있는 궁궐 같습니다. 이렇게 영지 꾸며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설 태산이 6세대. 그리고 바로 넘어가신 것처럼 눈꽃 해산이 7세대가 이렇게 6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추가된 보상들과 또 기존의 유용한 보상들까지 모험가님들 이번 흑정원 패스 놓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3월 첫째 주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이 레가투스, 우리 모험가님들 정말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레가투스와 함께 등장한 이벤트들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